이렇게 막다른 골목길에서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곳 채널에서 남일 같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모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며 많은 도움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저에게는 마음속 숙제가 있기에 이야기를 짧게나마 전달드려 알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여러 가지 사연들을 보니 지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독이 되면 제지를 해주고 힘이 되어주려는 것 같은데 저희 시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식이야 당연히 좋죠. 하지만 재테크 수단일 경우에만 좋은 거지 저희 남편은 중독자 수준임을 먼저 밝힙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주식을 1 0년간을 꾸준히 해왔고 월급통장을 속이면서 비투를 감행하고 돈을 잃으면 시어머니와 이모님들에게까지 돈을 빌리고 메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나올 경우 다시 시어머니나 이모님들께 갚아 나가고 있었고 이 짓을 7년이나 해왔던 것입니다. 이걸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회사는 당연히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 거든요. 그런데 남편 회사 모임에 같이 나가게 되던 날 다른 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상여금이 세게 나와서 해외여행을 간다면서요. 정말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3개월에 한 번씩 150% 상여금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1년에 두번 나오는데 그 액수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언니들은 정말 몰랐냐면서 어떡하냐며 본인들이 말했다고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모르는 척 그날을 지나갔습니다. 잘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150%에 1년에 4번 나오면 못해도 1500만원입니다. 7년을 속였으니 1억 500만원의 계산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성과급도 대충 계산해서 총 합쳐보니 1억 7천만원 정도는 되더라고요 저는 밤새 잠도 못자고 남편 아침 차려주고 나서는 회사 연차를 썼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 있는 남편 통장을 가지고 은행으로 가 통장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돈들이 왔다 갔다 했더군요. 시어머님 이모님 성함들 상여금의 성과급 거기에 월급을 초과한 보너스들까지 보였습니다. 제가 왜 여태 이걸 몰랐을까요?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 회사는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는 소리만 7년을 했는데 그걸 고지곧대로 믿은 제가 엉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확인해보니 총 2억 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저 모르게 쓰여지고 있었네요. 저희는 막벌이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눈물이 나는데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식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로 용돈을 나누고 있었으니 그 돈으로만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은행에서 몇 천만원씩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걸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대에 앞서나가듯 비투도 남들보다 빠르게 하고 있었네요. 이게 3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집에 돌아오고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울분을 토한 기억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빌고 한시간 가량을 저에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돈을 크게 만들어서 제 앞에 대령하고 싶었다 나 뭐라나 그런데 문제는 2억 4천만원 따위는 남은 돈이 하나도 없고 은행에서 빌린 3천만원이 있는데 그걸 시어머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갚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때 이혼하자며 소리는 질렀지만 5살 3살 된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갈라설 수 있겠어요 일주일을 냉전 상태로 지내다 마지못해 지금 어머님께 드릴 빚 얼마 남았는데 라며 운이 뛰었습니다. 1500만원만 남았다는 소리에 제가 모은 돈으로 다들였네요 그리고 앞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가족통장으로 다 넣으라고 했었죠. 예전만도 못한 사이로 지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펴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에 다시 행복이 찾아온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믿었어요. 또다시 거짓말을 할까 주식으로 그렇게 큰 돈을 잃었는데도 다시 하려고 할까 말이죠. 결국 두달전 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대출을 1억을 받아버리고 다 날렸다고 시어머님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 저에게 3년간 모은 돈을 빨리 풀라고 하십니다. 듣고 엄청난 충격이 아닌 그냥 힘 빠진 웃음만 나더군요. 입이 파르르 떨리는데 무슨 말도 안 나옵니다. 남편은 어머님 뒤에 서서 우물쭈물 하고만 있고 말이죠. 일금용도 아닙니다. 잦은 대출에 일금용권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금용3금용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건드렸습니다. 높은 이자에 네 남편 죽는다며 빨리 돈 내놓으라는 시어머님의 고함 소리에 힘없이 통장을 빼앗겼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하여 집담보 대출로 4천만 원을 받고 다 갚았네요. 이 과정이 한달 정도 진행되었죠. 그동안 남편과 계속 싸우고 지칠대로 지친 저는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은 그럴 거면 이혼하라며 빨리 헤어지라고만 하십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남들처럼 욕심 안 부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우리는 그래도 부자는 아니라도 돈 걱정 없이 먹고 살수 있으니 정신 좀 차리라는 뜻이라고 했죠. 시어머님은 남자가 뜻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백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남편을 오히려 감싸주시고 주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 앞으로도 언제 잘 될지 모른다며 계속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저번 주부터 불면증이 심해져서 병원도 다니고 있는데 시어머님은 엄살 피우지 말라고 하시네요. 거기다가 이모님들도 가세하여 남자가 언제 한번 터질지 모른다며 그런 거다 감수하고 사르라고 제게 핀잔을 주십니다. 이모부님 두 분이 막판에 주식으로 큰 돈을 만졌다며 본인들도 다 그렇게 감내하고 살았다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내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 절대 저희 아이들에게는 이런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이 드네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에 늘어나가는 빛 남편이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장애가 와서 제가 막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듭니다. 어제는 또 시어머님이 집에 오셔서 그렇게 불안하면 저보고도 주식을 시작해보라고 하시네요. 대화도 안 통해서 그냥 있다 보니 애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와서 다행히 화제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웃는 모습을 느꼈는데 문득 이게 진짜 웃음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행복한 척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 있는 건가요?